해리티브 다시 시작할 거거든. 그러니까 꽃 참게 해줘야 돼. 친구들이 많이 사랑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마. <목소리> 응, 아, 어, 응. 태양이 만날 거야.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엄마가 이게 하나인 줄 알고 시켰거든. 맞아 응. <목소리> 이렇게 많이 왔어. 응. 엄마 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이렇게나 많이 왔어. <웃음> 나도 나 먹을래. 이거 먹을래. 고 <웃음> 설날 가 이런 것도 먹어야지. 그치? 맞아. 너 어떻게 알았어? 언니 국가야 언니. 맞아 설날 때 이런 거 먹는 거야. 있나. 엄마 오늘 설날 때 이거 남은거 먹어. 응? 설날 때 이거 나무 거 먹까? 2022년까지거든. 응. 1년 남았어, 1년. 응. 이거. 응. <웃음> 어 차례는 어떻게 깨불었어? 양말! 양말 이었어어 그거 약간 정답인 것 같아 근데 엄마 타입은 아니다 엄마 스타일은 아니야 내 스타일은 맞는데 토끼 같아 아니면 김밥 같다 아 그래? 어김밥같이 어, 이거, 이거 제조주인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야 엄마가 이게 조그만한줄 알고 다른 것도 하나 시켰거든? 잠깐만 매화사탕 이거는 아니, 어 이거 어디 국에서 먹는 거야? 우리나라 국에서 아 <웃음> 우리나라 국 옛날에 먹은 우리나라 국어 전통 사탕이야? 과자야 음 과자가 안에 들어있는 응. 무슨 과자를 지러, 지른 거야? 이것도 엄 먹어봐 아, 왜안 깨버려져. 엄마 나는... 어, 깨서 줄게. 우리도. 정태. 아야. 이제 그만. 사탕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울음 뚝. <뜨거>. 어머? 어머? <웃음> 그래, 그래. <웃음> 어머? 어머? <웃음> 너 그러면 어떡해? 못 씻어줘 응? 무시어줘 왜? 엄마 이거 잘라줘 나좀찾아줄게너 언니한테 그러면 어떡해?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빨리 사과해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빨리, 사과해. 미안하다고 사과해. 빨리. 어서 싫다고? 이놈 아저씨 이놈 아저씨 여기 데리러 온대 전화해야겠다 음, 음, 음. 어서 미안하다고 말해 미안 언니 보고 말해야지 언니 어, 미안해 그냥 안고 안아야지 고안아 눈만 웃어서 못하겠어 아 언니 음. 어, 뽀뽀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이게 아, 아, 뭐야 봐, <웃음> 언니 때리면 혼나? 응. 알았지? 응 아, <웃음> 마지막에 응 음, 가자 얹지 말자 엄마 그렇게 할 거야? 어 아. <웃음> 너무.. 너무 염전해요아 뭐. 그래요? 음. <웃음> 저희 도금 아. 해결과 울었거든요 아 정말요? 응전 음. <웃음> 나와도 됩니다 아! 아 나오셔도 돼요, 저거요? <웃음> 뭐 출근한 건 그런 거없니까 아. <웃음> <웃음> <시간, 시간. 웃음> <웃음> 간지럽거나 그러진 않아? 태리, 태리는 좀더 오래 걸려 빠글빠글하게 할 거거든. 진짜 남자애처럼. 양갈래 먹는 데는 내일 하면 되잖아. 왜 이게 마음,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양쪽으로? 응. 여기로. 그렇게 해야 돼? 아 동그라미. 지금 머리 엄마 너무 귀엽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양갈래? 아니 이렇게 동그라미. 어 알았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맞지? 이게 마음에 드세요? 응? 거울 한번 이걸로 보실게요. 한번 보실게요. 꼭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이거예요? 네. 이뻐요? 네. 빵 같지 않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안 같지 않아? 나도 나도 한입 드시고 한입 드시고 어, 광고예요. CF예요? 한입 드시고 너무 부드러움을 부드러운데 이걸 먹기가 아까워서 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시작 네. 안녕 하세요먹 제가 잠깐 캐리 TV 하다 자, 아, 시작. 안녕하세요. 라이트 집에 카인노웃 같은 이야기. 중걸해볼인데요 지금도 해 볼까요? 가까진우주대요 반바. <웃음> 나게머리 고소하고요 부드럽다고요? 네 바삭한거에요? 부드러운거예요 아니 바삭한 부드러움이라고요 바삭한 부드러움이 뭐야? 응. 엄마 한번 먹어봐 진짜? <목소리> 한 번만 진짜 엄마 하다가 줘 한입만 더? 다 먹으면 안돼? 응 뭐야! <웃음> 조금만 있나아 <한> <웃음> 엄마 한번 나. 응? 하은이 먹어, 응. 엄마 엄마가 아, 자다아아아물안 음. <웃음> 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무아 응. 음, 응. 얘기 아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살진는다